우하하 뭔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이거 m e s 아이 y 안 해. ס this could n 혼자 만 문자야. 짜인애. 아, 이세 번째, 세 번째. 세 번째. 이거 워진 이글. <웃음> 야, 어이가 없네. 셀프. 아, 아닌 같데 이거 아닌 것. 것 <웃음> 야야부 <웃음> <아닌 것> <웃음> 뭐야? 뭐야. <웃음> 이거. 진짜 너무 프로필 왜 이래, 네 다, 다, 다, 다, 다, 아, 이쁘